메이커가 처음 만나는 기초 전기전자와 핑커캐드 서킷 자세한 설명은 책으로 만나보세요 나도 만드는 작품 첫 번째 빛나는 마술지팡이를 만들어 봅시다 작품에 사용된 전자부품은 우선 AA 건전지 2개 건전지를 잡아줄 건전지 홀더 1개짜리를 2개 사용합니다 그리고 백색 LED 하나, 푸쉬 버튼 스위치 한 개, FF 점퍼선 세 개를 사용합니다. 그 밖에 사용하는 재료는 팔줄 도화지 한 장, 나무젓가락, 가위, 펀치, 절연테이프와 스카치테이프, 목공풀, 또는 추가적으로 글루건을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두 개의 건전지 홀더에서 한쪽에 빨간색 플러스 선과 다른 한쪽에 검정색 마이너스 선을 연결해줍니다 그리고 절연테이프를 붙여 고정해줍니다 전자부품을 사용해서 만들기를 할 때는 먼저 전자부품이 잘 작동하는지 확인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브레드보드를 이용해서 LED와 푸시 스위치를 연결해 보려고 하는데요 브레드보드의 왼쪽 버스띠에는 건전지의 빨간색 플러스 선을 연결하고요 브레드보드의 오른쪽 버스띠에는 건전지의 검정색 마이너스 선을 연결해줍니다 가운데 푸시 버튼을 연결합니다 LED는 다리가 긴 쪽이 플러스입니다 이긴 다리가 푸시 스위치 쪽과 연결되게 하고요 건전지의 플러스에서 스위치로 점퍼선을 이용해서 연결해줍니다 그리고 LED의 마이너스 다리와 건전지의 마이너스를 연결해줍니다 회로가 다 연결된 다음에 건전지 전원을 연결합니다 푸시 버튼을 눌렀을때만 빛이 들어온다면 회로도 잘 연결된거고 전자부품도 잘 작동되는 부품입니다 만들기를 할때는 우선 전원을 분리해서 사용합니다 이제 이 부품을 사용해서 재료와 함께 만들기를 해봅시다 팔절지 도화지에 주름이 갈수있게 종이를 꾸겨줍니다 너무 세게 구겨서 종이가 찢어지지 않게만 주의합니다 가로로 길게 놓은 다음에 왼쪽 하단에 젓가락을 하나 스카치 테이프로 고정해줍니다 푸시 스위치의 위치를 고정하기 위해 펀치로 구멍을 뚫어줍니다 가 없다면 뒷순서에서 테이프로 고정해도 괜찮습니다 led의 플러스와 마이너스 다리를 확인합니다 우선 led의 긴 다리 플러스 쪽에 점퍼선 ff를 연결합니다 ff 점퍼선에 led 다리가 쑥 들어갈 수 있게 껴주면 되는데요 그리고 절연테이프를 이용해 종이의 끝쪽에 LED가 나올 수 있게 붙여주면 됩니다 남아있는 LED의 마이너스 다리에도 긴 FF점퍼선을 연결합니다 그리고 절연테이프로 붙여 고정합니다 FF점퍼선 반대쪽을 푸시 스위치의 다리 하나와 연결합니다 대각선 반대쪽 스위치 다리에도 FF점퍼선을 연결해줍니다 그리고 절연테이프로 붙여 고정합니다 LED플러스선과 건전지의 플러스선을 연결하고 그리고 절연테이프로 붙여 고정합니다 건전지의 마이너스선은 스위치에서 나온 FF점퍼선과 연결합니다. 그리고 절연테이프로 붙여 고정합니다. 건전지를 넣은 다음 회로가 잘 작동하는지 불이 잘 들어오는지 확인합니다. 그 다음 젓가락 옆에 건전지를 테이프로 붙여 고정합니다. 지팡이끝을 삐죽하게 만들기 위해서 종이를 비스듬히 잘라줍니다. 그 다음 종이를 돌돌돌 말아주면 되는데요. 너무 세게 말아서 푸시스위치가 눌리지 않도록 주의합니다. 종이를 구겨가면서 중간중간 목공풀을 발라가면서 지팡이의 모양을 잡아봅니다 지팡이 전체에 목공풀을 바른 다음 말라주면 더 튼튼한 지팡이 모양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제 주문을 외우면서 마법지팡이의 LED를 밝혀볼까요?